원칙이 몇개 있었지? 영어에서. 응? 응? 어법성 판단, 그때, 어법의 기본은 일단은 뭐 한다? 통째로 본다. 그죠? 문장을 통째로 본다. 두 번째 해이될게 뭐예요? 기본적인 게. 그지 우리 주어동사 찾기예요. 주어동사 찾기예요. 이거 못뭐 찾으면, 스트럭 문제는 못 풀어요. 여기 이 문제가 바로 스트럭문제야요스트 문제. 자 깔끔하게 수톱충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여가 주어 나머지 다 버려 동사 주격포가 왜 필요해? 문장 부족 파악하는데 주격포 하나도안필요하단말이야 중요한 건 뭐가 나왔다는 거야 여기 동사가 또 나왔다는 거지 동사. 동사가 두 개야 됐어 그럼 얘가 뭐? 야 주어야 얘가 얘가 주어 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자 규지 적어볼게요 이렇게 나온 거야 주어 중사 주어 동사 이러거우리 뭐라고 해요? 주절이라고 얘기해요. 얘도 뭐라 주절, S절, 주절이라고 해요. 자 맞아, 틀려? 틀려. 틀린 구조야 주절, 주절하지마. 주둥이를 꼬매는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주절, 주절. 왜냐면 그래야지 좀 자극을 받을까요? 주절, 주절하지마. 왜 틀렸을까 생각해야 돼요? 동사는 절대 한 문장에서 접속사 없이 두 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배치해주는 방법이, 아, 이런 방법이에요. 주어동사 써주고, 주어동사 사이에다가 등이적속사를 넣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등이적속사등이적속사등이적속사 등이 등이 등이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넣어준다는 얘기야. 엔드나, 오하나, 어 같은 거지 얘를 넣어주면 돼. 엔드와 뭐 같은 등이적속사를 넣어주면, 자, 잘 봐. 해봐. 어, 속거속거속거해준다고 속아, 속아. 이렇게 속거해주면뭐 하나? 하나만 남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자, 또 다른 방법이 얘기렇게 다른 방법 어? 이거고 앞에다가 뭘 써줘? 그렇지? 종속접속사를 여기또 넣어주는 거야 앞에 앞에다가 종속접속사를 넣어주면 주어동사 뒤에 뭐야? 주어동사 잘 보시면 종속접속사 알고 있죠?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접속사이유부사절 나타내는 종속접속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에즈나 와인이나 웬이나 비코우즈나 이런 것도 있잖아. 이게 종속접속사야 그럼 봐봐. 종속접속사 나왔으니까 여기 종속접속사 나왔으니까 자, 봐. 파 속어. 접속사 하나하고 동사 하나하고 깔끔히 해어진다 그러면 바로 동사 하나 남는다. 맞아? 맞아. 그래. 아니면 뒤에 나와도 돼요. 중속절이 뒤에. 이 앞에다 써서한번 없겠지? 똑같은 거겠지? 그렇지? 야,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어떻게 써주냐? 자, 이번에는 형용사전을 이용할 수도 있어. 형용사전하면 생각나는 중속절 속성은 관계대 사고 관계대 부사 밖에 없어. 앞에 선에서 꼬여주니까. 자, 봐. 주워, 응그 해봐. 그렇지. 반대나 반부가 나와. 관계대명사랑관계부사 나오고 여기에뭐 이런 구조가 나오든 아, 동사목적어 구조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동사는 나왔잖아요 동사 나왔어요 속어 됐지? 속어 맞아 하나 남잖아 하나 동사 하나 남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이냐면 이거 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왔는데 요게 봐봐 주어 동사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접속사 써주면. 좀 아까 얘기했지? 어, 이렇게 써주면, 두개써보되 두 이거 하나 남잖아, 접주동 이거를, 접주동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 아예바 이런 걸 뭐라고 러냐면 분사문이라고 얘기해. 아, 그럼 분사문 처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방법도 있단 말이야. 분사문으로. 알겠죠? 이 분사문 대신에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동사일까요? 아니면 분사문일까요? 이렇게 나와요. 뭐 주거 동사가 있네 이미 그러면 동사 또 나오면 안돼 접속사 없으니까 그럼 결국 접주동을 어떻게 압야압축시킨 분사분이 나오는 건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틀리지만 이렇게 하면 맞아 알겠어? 이렇게 자 경우의 수를 다 나왔어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된다 자어법통찰 본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 필어도 끝난다 여기를 보면 다른 여기 건다 필요 없고요 수식어도수식어도 필요 없어요 결국은 주어동사 찾기에요, 주어동사. 찾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지 맞느냐? 이 상태에서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얘는 수익적 관계에서 후주로 바꿔줘야지 맞다. 후주. 접속 생겼네? 얘하고 뭐하고 지워줘? 얘하고 지워주면, 동사는 이제 하나만 나와. 알겠지? 이렇게 써야지. 왜? 그러면 이러려면, 확신을 해야 돼요. 뭐, 얘가 선행사구나, 라는 확신이 반드시 들어야 돼. 선행사. 맞죠? 해석할 필요 없어. 해석하는 거 아니다. 어, 어떤 분들은 해석 안 한다. 부족 파악하는 거지. 해석은 안 한다. 그래서 코알라이즈 주어 동사 나왔고 에이먼이 선행사니까 이 선행사의 브레인이에요 주네. 됐지 이렇게 써주면 정확하다.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뭐였느냐면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모와 뭐차크 연령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자 대명사의 수입격, 아, 수입격 관계 명사 하고 뭐. 이치, 대명사의수격요용인주사 응? 뭐 어, 이의요이저수육사의수구별하기저 수육요, 사의수육구별에기 알겠죠? 속격 관사와그다음에 임칭 수명사격 뭐? 구겨라 이 문제였다 구겨라 이문제였 이거야 하이라이트